자유도 독립된 일반화 좌표 최대 개수를 자유도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d 차원 공간에서 구속 없이 운동하는 n 개입자기의 자유도는 d 곱하기 n입니다. 여기에 구속조건 C계가 있으면 자유도는 D 곱하기 N 빼기 C입니다. 여기서 D는 공간의 차원 개수, N은 입자 개수, C는 구속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조건식은 위치와 시간의 함수 꼴입니다. 구속 조건식에서 컨스턴트를 0으로 대체해도 같은 꼴이 되면 분명합니다. 또, 구속은 홀로노믹 구속과 넌 홀로노믹 구속으로 구분합니다. 홀로노믹은 다시 시간 독립인 형태와 명시적으로 시간에 의존하는 꼴로 구분합니다. 홀로노믹 구속이 아닌 구속을 n 홀로노믹 구속이라 합니다. 가령 다음처럼 구속 조건을 위치, 시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1차, 2차 등등 좌표 미분꼴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넌홀로노미 구속은 개의 자유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낙하, 공기저항, 지구 자전에 의한 힘 같은 외부 힘은 모두 무시하고 오직 일정한 중력만 작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령 중력 방향을 마이너스 y 축이라 합시다 그림처럼 지면 100m 높이에서 지면으로 자유낙하 할때 입자의 자유낙하 경로에서 X축 성분과 Z축 성분은 없습니다 즉, 위치벡터 R과 X축의 내적은 0이고 마찬가지로 Z축과의 내적도 0입니다 즉, 두 개의 홀로노믹 구석을 받습니다 이때 차원 d=3, n=1, 구속 개수 c=2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3 곱하기 1 2는 1입니다. 이때 y 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진자 그림처럼 입자는 질량이 없고 길이가 불변인 줄에 매달려 y축 방향의 중력을 받으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자의 이동경로에서 Z축 성분은 없습니다 즉 R과 Z축의 내적은 0입니다 또 입자까지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원점으로부터 입자까지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즉 R의 크기 l 로 상수입니다 따라서 입자는 두 개의 홀로노믹 구속을 받습니다 이때 차원 D equal 3 입자 개수 N equal 1 구속 개수 C equal 2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1입니다 이때 y축과 이루는 각도 y를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성운동 그림처럼 지구는 태양의 중력을 받으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둘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힘즉 Central Force 중심력을 받으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운동량은 일정하며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의 수직인데 이 회전축을 Z축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 벡터와 Z축의 내적은 0입니다 따라서 입자는 한 개의 홀로노믹 구속을 받습니다 이때 d equal 3, n equal 1, c equal 1임으로 자유도는 2입니다 이때 거리 R과 회전각도 파일을 일반화자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진자 그림처럼 두 입자는 질량이 없고 길이가 불변인 줄에 매달려 Y축 방향에 중력을 받으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자의 이동 경로에서 Z축 성분은 없습니다 즉 R1과 Z축의 내적 R2와 Z축의 내적은 0입니다 또 입자 1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합니다 즉 R1의 크기 e q l L1으로 상수입니다 또 R2 빼기 R1의 크기도 L2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입자 개는 4개의 홀로노믹 구속을 받습니다. 이때 차원 d e q 3, 입자 개수 n e q 2, 구속 개수 c e q 4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2입니다. 이때 Y축과 이루는 각도 파이1, 파이2를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지점이 X축 방향으로 자유로운 단진자 그림처럼 두 입자는 질량이 없고 길이가 불변인 줄에 매달려 Y축 방향의 중력을 받으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자 1은 X축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입자의 이동 경로에서 Z축 성분은 없습니다 또 입자 1은 Y축 성분도 없습니다 즉, R1과 Z축의 내적, R2와 Z축의 내적 또, R1과 Y축의 내적은 0입니다 또, R2-R1의 크기는 L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입자에는 4개의 홀로노믹 구속을 받습니다. 이때 D e q 3, N e q 2, C e q 4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2입니다. 한편 y 좌표와 각도 y를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물체를 강체라 합니다 즉 강체는 다음처럼 강체 내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입자, 가령 Ri-RJ의 크기는 일정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편, 강체의 운동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진운동에 의한 위치좌표 3개와 회전운동에 의한 회전좌표 3개 즉 6개의 좌표만 알면 강체 내의 모든 입자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강체의 자유도가 6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구속조건은 입자 수가 5개 이상 부터는 중복되는 게 생깁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바로 자유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식으로부터 바로 얻기 위해 다음처럼 표현해 보았습니다 즉 강체 내 이미의 입자 1과 2를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한 두 입자를 연결하는 벡터와 선택한 두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M-2개의 입자와 입자 1을 연결하는 각각의 벡터 특히 이 벡터를 3개의 기저 벡터로 풍해한 벡터들과의 내적은 일정합니다 이때 임의로 선택한 입자 1, 2의 좌표 6개만 알면 나머지 입자들의 좌표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차원 공간에서 n개의 입자는 일반적으로 3n개의 자유도를 가지는데 위식에서처럼 구속 조건 3 곱하기 n 빼기 2를 하면 강체의 자유도는 6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입자 한개는 회전 운동이 없으므로 자유도는 3이고 또 입자 두개로 이루어진 강체는 두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홀로노믹 구속 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자 강체의 자유도는 차원 3 곱하기 입자 수 2, 빼기 구속 개수 2, 1등 5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지지점이 등속 원운동하는 단진자 그림처럼 입자는 질량이 없고 길이가 불변인 줄에 매달려 Y축 방향의 중력을 받으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줄의 지지점은 일정한 각속도 감마로 원운동 합니다 이때 입자의 이동 경로에서 Z축 성분은 없습니다 즉 R과 Z축의 내적은 0입니다 또 입자의 위치로부터 원운동하는 지지점과의 거리 즉 R-A의 크기는 L로 일정합니다 이것은 시간에 의존하는 홀로노믹 구석입니다. 따라서 입자는 두 개의 홀로노믹 구석을 받습니다. 이때 d=3, n=1, c=2입니다. 따라서 자유도는 1입니다. 그리고 x 이때, 각도 파일을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평면 위를 미끄럼 없이 굴러가는 공 그림처럼 균질한 구체의 공이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는 xy 평면 위에서 위로 튀거나 밑거름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평면의 각속도는 d o t phi 그리고 구르고 있는 공의 각속도는 오메가라 합시다 이때 공의 이동 경로에서 Z축 성분은 없습니다 즉, R과 Z축의 내적은 0입니다 한편 공이 위로 튀거나 밑거름 없이 구르는 구속 조건을 구해보면 다음처럼 공의 위치, 속도에 의존합니다. 즉, 공은 는 홀로노믹 구속을 받으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는 홀로노믹 구속은 개의 자유도와 무관하므로 구속개수는한개입니다 따라서 d 3, n 1, c 1 이므로 자유도는 2입니다. 이때 x, y 좌표를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전하는 행성 위의 자유낙하.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 자유낙하는 앞에서 다룬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입자는 다음처럼 중력 외에 지구의 병기운동 가속도 잦은 각가속도 각속도 그리고 입자의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향후 비관성계를 다룰 때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식에서 지구의 병진 운동 가속도와 자전 불균일로 발생하는 각 가속도는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둘째 항과 셋째 항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속도 역시 작습니다. 실제 지구의 각속도는 약0 0 0 0 0 7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이때, 마지막 항에서 각속도의 제곱 가 그림처럼 지표면에서, 지표면 좌표에서 바라본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는 입자의 위치 벡터 R'을 곱한 값은 자금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음처럼 두 항만 남습니다 이때 첫째 항은 지구의 중력과 원심력을 합한 힘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입자는 중력 외에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입자가 가속되는 방향은 그림처럼 지구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벗어납니다. 물론, 원심력은 중력의 1% 미만으로 그림처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는 설명을 돕기 위해 과장에서 나타내었습니다 둘째 항은 입자의 속도와 지구 자전 속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항에 질량을 곱하면 힘이 되는데 이 힘을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 힘이라 부릅니다 한편 코리올리 힘에 의해 낙하하는 입자는 낙하속도와 지구의 각속도를 외적한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즉, 입자는 지구의 자전 방향 그림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인 화면의 안쪽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가령 지상 100m 높이 세타 이퀄 40도 위치에서 자유낙하한 입자는 좌전 방향으로 14.1mm 이동합니다 한편 자전으로 인한 코리올리 효과는 대기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저기압 위치로 모여드는 바람은 코리올리 힘에 의해 북방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 오른쪽으로 편향됩니다 이로 인해 저기압 중심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회전력을 받습니다 한편 푸코진자처럼 긴 줄에 매달린 단진자는 북방구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것도 코리올리 효과의 예입니다 가령 북위 50도 위치에서 푸코진자는 시간당 약 11도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합니다